다음, 뽀뽀. 근데 이거... <웃음> 어? 뭐야 이거? 저랑 정훈이요 <웃음> 어? 그러네? 내가 이런 적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자가 생각하는 최적의 스킨십 속도! 수속! 수속! 본인이 좀 빠른 편이에요? 어, 저는 굉장히 좀 빠른 편입니다. 설마 요즘 말하는... 아, 자만추은 아니에요 근데. 손잡는 것까지는 좀 빠른 편이고 손을 잡으면 썸을 인정하는 거. 뽀뽀를 하면 만나기로 마음을 먹은 거. 키스를 하면? 뽀뽀랑 키스 같이 하는데요? 너무 빠르게 하면 은 나중에 설렘이 없어져, 없어진다. 너무 느리게 하면은 답답해한다. 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당신이 여자친구의 입장에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손잡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깍지! 깍! 지 유노? 저거. 유노 깍지? 인정 인정 유노 인정! 예예예예 예, 예, 예. 손가락과 손가락을 다 이렇게 빈틈없이 뭔가 꽉 차오는 그런 아, 느낌? 차우는 첫 데이트일 때 하면 좋다 생각해요. 근데 손잡기도 없이 그냥 밥만 먹고 그냥 헤어졌다. 그러면은 이게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아... 이런 생각을 할것 같아서 손잡기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귀고 나서 말고 그냥 처음 만났을 네, 때아 네. 진짜? 서로 호감의 전제로 만난 그 데이트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저는 그 데이트 전제로 3일인 거예요. 아 진짜로? 네. 긴데? 아 그래? 어, 사귀는안 사귀는 상관없고 다운드레 처음술 먹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둘이 처음 술 먹으면 은 이제 사, 사이가 가까워지잖아요. 네네. 자연스럽게 깍지 끼고. 음... 설레고. 딱이 정도가 적당한 속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때요? 단둘이 첫 술? 이거 안 됩니다. 왜? 너무 제가 쉬워 보일 수 있어요. 저는 술 먹고 하는 스킨십은 다안 믿어요. 그러면? 단둘이 데이트. 단둘이 치킨. 데이트. 라임 맞추는 거 봐. <웃음> 왜 그래요? 첫 번째부터 손을 너무 잡으면 쉬워 보이나라는 생각이 확들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얘왜 이렇게 처음 단둘이 만는 건데 벌써 손만 잡지? 살짝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생각해. 요 손보다 여기 0단계 있다고 생각해요. 뭐야? 팔짱. 아, 그래요? 저는 아, 손잡기 음... 다음이 팔짱인데 네. 그렇게 치면은 저도 0.5가 있다 생각합니다. <웃음> 뭔가요? 이게 이게 바로 이제 아이 컨택. <웃음> 아저 컨택 그 스펠링 몰라서 저렇게 쓴거 아닙니다. <웃음> 예. 근데 이거는 또 라스트 기한이 있어요. 최대, 베이 세븐 넘기면 안 돼. 뭔가 일주일까지 손을 안 잡으면 엄청 뭐 언제 잡지? 아, 이 솜이 아닌가? 본 친구인가 혹시? 네, 어때요? 아대신아 어, 그렇구나. 두 번째, 가벼운 폼. <웃음> 3번 보면 이뒷이 있거든요? 옷을 벗고 안 벗고의 차이인가요? 아, 네, 무슨 차이예요 안으면 이제 아, 이렇게, 이렇게 안는게 아니라 이렇게 빼고 이렇게. 이거는 아예 사귀지 않는 사이에서도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도요. 저는 이거 헤어질 때. 나도 솔직히 손 잡는 게더어려워 나. 맞아 맞아. 어. 맞아. 이게 살과 살이잖아요? 네, 이게 살과 음... 살. 살은... 얘는 뭔가 생각해봤을 때 설렌다 이런 느낌은 딱히 없는 것 같아. 맞아요. 어, 그냥 진짜 인사야. 응. 나는 딥폼. 이게 예희 씨가 서로가 느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뭘요? 음... <웃음> 이상한 소리 내는데요? 음. <웃음> 일단 썸탈때 절대 안 돼. 새끼? 사귀지도 않는데 나 이렇게 진하게 안나 가벼운 만남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썸탈땐 절대 안 되고요. 사귀고 이주 이내. 네. 이게 여기까지는 좀 힘들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이까지는좀 쉽다고 생각해요. <웃음> 일수의 차이 없이 한 5분 정도 차이로 수시적으 가지 않나요? 4번 어, 어, 어. <웃음> 볼 뽀뽀입니다. 저는 볼 뽀뽀를 하지 않고 뽀뽀로 넘어가지 않아요. 선생님. 아닌 경우도 있죠. 집에 안 가기로 확정이 났을 때. <웃음> 3일이 지나고 아이 사람이랑 마음이 들었을 때 헤어지기 전그 사람이 지하철에 딱 들어온 거야. 그때 바로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뽀뽀하고 튀어. 이러면 가능해요. 저는 데려다줘서 고마워하고 볼 뽀뽀를 해주는 거지. 근데 볼 뽀뽀를 하면 이제 남자애가 어 뭐야 하고 뽀뽀를 해줘. 사귀고 5일 후. 일주일 도좀 너무 긴것 같고. 근데 입술인데. 맞아. <웃음> 썸탈 때도 가능은 하다. 왜? 볼 뽀뽀하고 집에 들어왔다이 얘기 분명나와 우리 무슨 사이야 저는 사귀 이후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썬탈 때볼 뽀뽀 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음. 다음 뽀뽀. 근데 이거... <웃음> 저, 어? 뭐야 이거? 저랑 정훈이아 <웃음> 어, 그러네? 내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웃음> 여성분이 빠른 걸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될것 같고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여성분이라면 마이너스가될것 음.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귈 때는 저는 음. 뽀뽀야고 언제든? 네. 뭐 첫날에도? 네. 자, 딥키스? 이 물음표와 바로 이어지는. 그죠 이거 두 개는 사실상 비슷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맞아요. 음. 이거 봐요. 사실 이미 하나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사실 누우면? 그죠 이거거든요. <웃음> 네. 딥키스 첫날 밤. 근데 이 첫날 밤이 언제여야 하냐? 딱 2주째 되는 날. 마테 씨는요? 사귀고 첫 번째 주말. 아. <웃음> 금요일날 사귀면요? 바로 내일 해요? 네. 근데 나는 2주 전에는 하면 안 돼. 음... 그러니 2주부터 맥시멈 한 달. 왜? 네? 저한달 동안 안 하면 아, 안 하고 싶나? 성취미력이 떨어진다? 어어 어, 어. 너무 답답하다 싶은 거. 어. 그래도 한 7번까지는 봐주지 않어일 7번? 어, 굉장히 많네. 너무 한가저 한... 네 번째부터는 의심이 생길 것 같거든요. 어. 뭐 첫날에는 부끄럽거나, 뭐두 어. 번째는 나를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세 번째까지도 날에 어, 대한 배려가 엄청나구나. 어. 네 번째부터, 어, 잠깐만 약간 이상한데? 다섯 번째뭐 <웃음> 어, 잠깐. <웃음> 여섯 번째, 진작에 얘기를 해봐? 뭐 이렇게 점점 흘러가 그러니까 그렇게 일곱 번째까지 잡는 거지. 아 그러니까. <웃음> <웃음> 일곱 번째에는 치루자.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여자가 생각한 최저의 스킨 속도를 알아봤는데요. 네. 사실 요즘 속도가 뭐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굳이 따져 보자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이 정도가 베스트다. 저는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세요? 연애 초반에 이런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그 초반에 그설었던 기억이 더 오래 남으면서 시간이 흘러도 굉장히 좋은 연애였다. 초기 잠기기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 근데 유진 마테가 생각하는. 최적의 스킨십 속도는 이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도식 꼬비 생각하는 여자가 생각하는 최적의 스킨십 속도 알아보기. 대 네. 네. 실, 패아 마음이 안 좋아요. 갑자기 좀 우울해졌죠. 네. 네. 감성기복이 되게 심한 커플이에요. 네. 안타고 <웃음> <반다고> 있죠. <하죠. 웃음> 끝. 끝. 디폼 같은 영어에 이제 안고 다이렇 엉덩이 만지고. 아뭐 엉덩이만 나. 야 얘들아 솔직히 말해봐. 아니 얘들아. 얘들아 근데... 솔직히 말해봐. 솔직 히 그렇잖아. 아니 야 포옹을 엉덩이 만지려고 포옹하냐? 아니 그건 아니지만 이게 좀 오래 앉다 보면 그렇지 않나요? 아니지 그냥 조금 더그 사람의 온기와 어? 그 사람을 더, 가, 더 진하게 느끼고 싶어서 꽉 앉는거지 꽉 깎고 앉다가 이제 내... 아뒤포옹할때 무슨 씨, 엉덩이를 쳐 만져? 그거 안 만져? 엉덩이왜 아, 만져? 엉덩이가 거기 있으니까 야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안으면 이렇게 안아야 돼 아니야 아니야 생각보다 팔이 길어 우리가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능해. 안 가능해. 아닌데? 너저 어, 그렇게 <웃음> 다 해본 적 없어? 안할 때? 어. 왜? 나난 장난치려고 그렇게 한 적은 있어도. <웃음> 장난치려고 하잖아, 어쨌든. 아 장난치려 그냥 이렇게 앉다가. 으으 음, 귀여워 이런 거. 하네. <웃음> 아이. <웃음> 야 그만해. 알았어. <웃음> <웃음> 그다음 디프고. 그래서 그래서 언제? 서로 <웃음> 의견을 하나도 안 보라니까. 그럼 <웃음> <웃음> 솔직히 손잡은 사귀어야 된다, 자기야. 진짜로 솔직히 손 잡는 건 일단 그 경계선을 허물어뜨리는 거라 생각해요. 나도 이제 손 잡는 순간 오만 어. 가지 생각이 다 들고. 맞아 이거 하고 싶어. 손 잡으면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이거 문제 이거 야스 뭐야 뭐, 잭스예요 뭐예요 잠자리예요? <웃음> 이거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케이 교수님. 스킨 속도를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에 따라 어릴수록 거. 일주일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웃음> 2 0대 초까지는 디포. 3일! 3일! 4일. 3일 가능! 3일이네. 3일 가능! 음. 볼 뽀뽀! 이거 솔직히 나세트맨이로 생각합니다. 아, 세미쌤요뽀뽀먼저 어. 하고 볼 뽀뽀를 할수 있는 거야. 자, 딥키스! 이 시대 초반... 음... 일주일. 왜냐면은 나이가 어릴수록 좀 설렘을 잘 느낀다고 저는 생각이 음, 들거든요. 음. 왜냐면 경험이 좀 그렇죠, 작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이가 먹잖아요? 음. 딥키스가 실주일 걸린다? 답답해 죽어요. 어? 왜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응. 내가 매력이 없나. 아... 응. 아 근데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좀 있더라. 그러면 뽀뽀에서 딥키스까지 가는 최적의 그 기간을... 어 이게 날짜는 중요하지 않고요. 네. 저두번 봤을 때. 어 그냥 두 번. 저는 사실 딥키스랑 이거를 세트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 왜죠? 여기서 한번 끊어주면 절제의 섹시미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거 있어요. 어... 그거 어... 있어. 진짜. 어... 어, 약간 애타게 만드는. <웃음>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이상, 아, 이상한생각하네 이상한 아, 다음 만남에서 여기서 또 끊는다? 아니, 그건 다 사고다. 아, 근데 이거 다 이제 마지막까지 성사되면은. 아...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나 싶네요. <웃음>